31일 방송된 kbs2tv 1일 드라마 황금 가면에서는 홍진아와 강동아가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홍진아는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강동아를 집으로 부릅니다. 유수연은 웨딩슈즈 제작을 맡긴 주소를 찾아 홍진아의 집에 구도를 전달하러 방문합니다. 홍진아는 일부러 유수연이 자신들을 보게하기 위해 강동아가 자신을 안아서 아래층까지 데려다 주도록 일을 꾸몄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유수연은 강동아가 홍진아를 안고 있는 모습을 맞닥뜨렸고, 강동아 역시 유수연이 그때 등장한 걸 보고 놀랍니다. 홍진아는 유수연에게 태연하게, 어서와요. 구두 하나는 잘 만드는 것 같길래, 제 결혼식 구두는 유수연 씨한테 맡기고 싶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홍진아는, 나 저기 소파에 앉혀줘. 구두 좀 신어보게, 라고 강동아에게 부탁했고, 강동아에게 구두까지 신켜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유수연에게 아참 나 동하 오빠랑 결혼해요. 축하 안 해줘요? 라고 유수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 모든 걸 듣고 본 유수연은 표정이 굳어졌고 축하한다고 말한 후 구두 전달했으니까 그만 가보겠습니다. 라며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집으로 돌아간 유수연은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이후 강동하는 홍진아 너 뭐하는 거야? 라고 화를 냅니다. 홍진아는 난 그냥 구두 디자이너한테 구두 디자인 맡긴 건데 오빠 설마 아직 유수연한테 미련 있는 거야 라고 떠봤습니다. 그러자 강동아는 마음을 억누르며 그런 거 아니야 방에 갈 거면 올려 다 줄게 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강동아와 홍진아의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신부 입장 순서가 되자 홍진우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탄 홍진아가 등장했고 홍진아는 오빠 잠깐만 이라며 휠체어를 미는 홍진우를 불러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홍진아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강동아를 향해 두 발로 서서 걸어갔습니다. 홍진아가 걷는 모습에 모두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수상한 점이 많았는데 정말 홍진아는 강동아와의 결혼을 위해 일부러 거짓으로 하반신 마비인 척 연기를 한 것이었네요. 다음화에서는 드디어 답답했던 전개가 풀릴지 그래서 강동하가 유수연을 다시 만나게 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